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요청해주셨던 케이크를 또 만들어볼겁니다! 근데 제가 평소에 아주 간단한 걸또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케이크 믹스를 활용해서 간단하게 전자렌지로 케이크를 만들어볼건데요 저번에 돼지발하고 크런키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돼지발을 합친 돼지밥 케이크를 만들어볼겁니다! 돼지밥 케이크라니 안에서 또 딸기 시럽이 주르르 흐르는 그런 돼지밥 케이크! 만들어볼까요? 케이크 믹스, 계란, 물, 휘핑크림, 설탕, 딸기시럽, 딸기잼 먼저 안에 들어있는 케이크를 이제 조립을 해줘야겠죠? 케이크 믹스 계란 안에 들어있던 오일 물잘 섞어주세요 저는 간편하게 케이크 믹스를 이용했는데 직접 시트를 만드셔도 되고요 초코 시트하고 이제 일반 바닐라 시트가 있었는데 저는 초코 시트를 샀어요 바닐라 시트로 하셔도 됩니다 이제 틀 안에 구워주시고요 평평하게 펴준 뒤에 이대로 전자레인지에서 4분 돌려주세요 전자레인지에서 돌려왔으면 은 시트지를 제거해준 뒤 마르지 않게 살짝만 덮어가지고 좀 식혀줄게요 시트가 식는 동안 휘핑크림을 올려줄게요 설탕도 2 3회 나눠 넣어주시고요 또 돼지바면은 안에 들어있는 딸기시럽 있잖아요 딸기시럽을 1대1 비율로 해가지고 섞어줄게요 딸기잼은 너무 돼직하고 딸기시럽은 너무 묽어가지고 이 두가지를 섞어가지고 어느 정도의 적당한 농도로 만들어주는 거죠? 식은 케이크 시트는 2등분 해줄게요. 시트 한 장은 이제 구멍을 내줄 건데요. 시럽은 미리 만들어놨거든요 시럽도 촉촉히 뿌려주시고요 이제 크림을 샌드해줄거예요 중앙에 잘라놓던이 시트도 올려주고 시럽 다른 뒤에 아까 만들어줬던 딸기 필링 양쪽에 크림도 발라준 다음에 시트로 다시 덮어주고요 아이싱은 깔끔히 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겉에 크런키를 묻혀줄 거기 때문에 그렇게 깔끔히 안 해주시고 겉에 생크림을 그냥 묻혀준다는 식으로 이렇게 발라주시면 됩니다 돼지와크런키두 가지를 섞어주세요 케이 흐트러지지 않게 조심히 이제 크런키를 묻혀줄 거예요. 크런키를 전체적으로 이제 옆면부터 해서 묻혀줄게요. 돼지바케이크 완성! 음! 우와! 안에 딸기잼 있는 부분이 대박인데요? 음! 이게 겉에 부분을 먹으면 크런키가 바삭바삭 씹히면서 맛있고요. 안에 속을 이제 딱 먹으면 은 이제 안에 딸기잼이랑 딸기시럽이랑 섞어서 넣잖아요. 그게 촉촉하면서도 그 달달한 게 딸기잼이랑 초코빵이랑 같이 먹는 혹시 그맛 아세요? 그거 엄청 맛있거든요 이게 딱 먹는데 크런키하고 안에 딸기잼하고 이제 초코빵하고 어우러진 게 너무 맛있었어요 돼지바 케이크 이거 진짜 맛있는데요 저는 전자렌지를 이용해서 이제 믹스로 간단하게 만들어봤지만 여러분들은 직접 시트를 만드셔가지고 케이크를 만드셔도 됩니다 원래 돼지바는 이제 초코 위에 이제 크런키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저는 초코 시트를 이용했기 때문에 네랑 겉에를 그냥 일반 생크림으로 하고 그 위에 크런키를 뿌렸는데요. 시트를 바닐라 시트로 만드실 경우에는 초코 크림으로 만드셔가지고 이제 샌드하고 아이싱하고 그 위에 크런키를 뿌려서 드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돼지바 디저트를 많이 만들어도 아직까지 한 500g이라는 돼지바 크런키들이 있습니다.